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송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입니다. 네. 농가에서는 추수와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한로를 맞아서 올초 계획했던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2022년의 수확을 걷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35회 로또 총 판매액 1068억 원, 1등 당첨금 258억 원으로 8분이 당첨돼 1인당 32억 3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8758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지원 현장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연경입니다. 복권기금은 국민들의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재능을 살리고 또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학생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스케이팅을 시작하게 된 박하은 선수. 그뒤 재능을 더 화려하게 꽃피우며 각종 대회에서 입상까지 했는데요. 방송 나간 이후에 저 우리 하은이가 전국 학교대학 롤러대회에 나가가지고 종합 우승도 이루고요. 또 쇼트트랙으로 나가서 금메달도 땄습니다. 허은이의 최종 꿈은 제천 지역에서 지도자가 돼서 자기와 같은 장애 선수들을 발굴하는 게 최종 꿈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전문 체육 선수를 양성하는 데 도움주는 복권기금. 일반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복권기금 지원.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소외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어르신에겐 생활체육 지도자를 제공해 즐거운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복권기금은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우리 농촌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호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호근입니다. 농촌에 어려움을 덜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농촌 일손 돕기, 수해복구 지원, 농촌사랑장학금 기부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네, 종자 기부도 다양하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난 2017년부터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개최 후 전시작물을 2020년엔 8.5톤, 작년에는 11톤 정도를 소외계층에 기부했습니다. 또 올해 3월 강원 경북 지역 산불화재 피해지역에도 조, 수수, 팥, 땅콩 등총 800kg의 종자를 기부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소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바꾸는 큰 열매로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볼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봅니다. 자, 몇 번일까요? 22번. 두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는요. 32번이고요. 자, 22, 32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 34번.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2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45번 아, 숫자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요 5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합니다. 39번 제1036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22, 32, 34, 2, 45, 5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39번입니다. 지금까지 안호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